안녕하세요. 예쁜 남자입니다. 오늘은 메뉴가 졸명, 졸명 준비했어요.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실 거는 콜라. 비벼왔습니다 b <웃음> i 음. s 라 i l a r 다 먹었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잊지 말아요.